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구로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동두천 동두천 중앙 양주 의정부 회룡 도봉산 청동 광운대 회기 청량리 신설동 동묘앞 동대문 종로가 종로삼가 시청 서울역까지만 정차하고 서울역부터 구로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차합니다. t h i express train is bound for Guro, Guro. This train stops only at SEM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s. Thank you.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동두천 동두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동두천중앙역입니다. The stop is Dongducheon. Dongducheon. The station number is 1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uro Station. The next stop is Dongducheon Jungang.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동두천 중앙 동두천 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양주 경동대역입니다. The stop is Dongducheon Jungang. Dongducheon Jungang. The station number is 103.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uro Station. The next stop is Yangju y e 동 n g d o n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주, 경동 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의정부역입니다. 내척추 관절 건강지 기미가 있는 곳, S.에 서울병원, 양주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 환승하세요. 광고 심입 필. The stop is Yeongju, Kyungdong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07.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uro Station. The next stop is u j a n g b u 내척추 관절 건강지 기미가 있는 곳 SA 서울병원 양주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 환승하세요. 광고 신2필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의정부, 의정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 역은 해룡역입니다. t h e s t o p is 후정부, 후정부, 후정부. The station number is 11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구로스 station. The next stop is 해룡. 서울 신세계 안과로 가실 고객께서는 지하상가 6-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해룡 해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도봉산역입니다. The stop is 해룡 해룡. The station number is 111.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u c h b u Light Rail Transit.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urus t a t i o n The next stop is d o n g b o n g s a n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동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하려 창동역입니다. This stop is 동봉산, 동봉 n The station number is 113.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uro station. The next stop is Chongdam. Please watch your step.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청동, 청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 역은 광운대역입니다. t h e s t o p is c h o n g d a m c h o n g d a m The station number is 116.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 u r o s Station. The next stop is Wollman University.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광운대 광운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회기역입니다. This stop is Guangwon University. Guangwon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19.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uro Station. The next stop is h i g i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청량리역입니다. 경희 온라인 캠퍼스, 경희 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회기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Hiki. Hiki. The station number is 123. The doors are on the r i n e You can transfer to the Gyeongui-Jungang Line or Gyeongchun Line.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uro Station. The next stop is Changyangni.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신설동 신설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이나 우이 신설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inseol-dong. Sinseol-dong. The station number is 12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or Wooi Sinseol line.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 h e s stop is Dolmio, Dolmio. The station number is 127.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사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작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Don't the moon. Don't the moon. The station number is 128.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Please, watch your step.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종로오가 종로오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니 약국으로 가실 분은 종로오가역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Jongro Oga, Jongro Oga. The station number is 129. 50년 전통의 종로백제약국, 4번 출구 6번째 종로백제약국으로 가실 분은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강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구로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시청역입니다. 2년제 재취업 생활학교, 영진 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종로3가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Jongno 3-ga. Jongno 3-ga. The station number is 13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or line number 5.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g u r o Station. The next stop is City Hall. 세무사 합격 에듀윌,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로 가실 분은 2번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station number is 1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사우선경의 중앙선, 공항 철도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그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늑소프스, 서운스테이션, 서 a 스테이션 The station number is 13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o. 4, Gen g i j u n Online or the Airport Railroad.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Please, watch your step. Maman, we're a e d e t o 인크로트, 일반 세을 연결하는 인크로트로 가실 분은 서울역 2번 출구를 이용해주세요. 역은 남영 남양, 남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항공교육의 중심 2년제 3년제 항공특성화 교육기관 아세아항공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Namyeong. Namyeong. The station number is 13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건강한 머릿결을 책임지는 드라이기의 문화 뉴비스로 가실 분은 남양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용산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경의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 드래곤 시티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용산 용산. The station number is 13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g n g i 역입니다 선판도전시 용산전. 이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13시 27분에 광주로 가는 ITX 새마을호 1073 타는 곳 8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보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번에합격해커스 공무원, 경찰, 소방, 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Noyangjin. Noyangjin. The station number is 13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9.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 t e p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에듀윌 편입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신림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대 a 대 g The station number is 137.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CN Lim line.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hinjim. n g i n The station number is 138.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5. Please, watch your step.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1년 365일 문화를 만듭니다. 이번 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광명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이번 역에서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립고궁 박물관에서 5월 19일부터 조선의이상을 걸다 궁중현판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This stop is y a n g d i n p o y a n g d i n p o The station number is one to n e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KTX 광명.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마모나그 영등포역이됍니다前方到站영등포站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indorim Sindorim. The station number is 14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two. Please, watch your step.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고궁 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의 여정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This stop is... g u r o g u r o The station number is 141.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 o u n d for Saint-Chon or Incheon. Thank you. Please, watch your step. 열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